뭐야? 어머, 어머 뭐야 무서워. 어머 뭐야? 폭탄이 왔어 이번 보여? 어머 무서워. 뭐야? 또 이거 터진대. 아왜 뭐야? 음... 이게 뭐야? 이거 누가 보내신 거예요? 이편지를 같이 전해줄게요. 이게 뭐야? 이게 놀래고인가? 이 뭐야? 이게 놀래고야? 얘는 인형 같은데? 애기도 존나 많네. 너희들 다. 음? 다나보내 어머! 친구 때리면 안 돼. 이 새끼, 친구를 때리면 안 된다니까, 씨, 새끼 진짜. 말 들을 게안된다 이거. 아이 까면 안 되는 건가 봐. 어머 어떻게? 오나 어떻게 난 몰라. 아, 잠깐만 다시 포장해보자. 아 어머 어떻게? 스카치 때문에. 방탄 하는 단이야 아유 그 그대로 포장하는 거예요. 어떡해뜯어버렸다 오빠 너무 미안해요. 저 방탄 님인지 모르고서 지금 아미 언니들 진짜 미안해요. 진짜 모르고 있어 그냥 나 인형인 줄 알았어요. 어떡해. 너무 미안해요 언니. <웃음>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안 적혀 있었어 이름이 안 적혀 있어 받는 사람이 오퍼스로 돼있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포장해 줬다. 자 그다음에 언니 너 언니가 포장해 줄 거야. 지금 일단 제가 그 수술 진행 중이니까 잠시 기다려 주세요. 어머 어떻게 나 몰라? 봉지 에 이름이 적혀 있어. 어나 아, 어떻게 나 몰라? 제이호크 맞아 얘가? 진은 누군데? 얘진 봉다리에 들어가야 돼. 어. 어? 어? 아니 오빠 미안해요. 아, 이건 누구니? 얜 누군데 그럼? 어? 어게 봉다리에 이름이 있구만. 난, 뭐, 난 미쳐버리겠다. 얘 이름 뭐야? 너무 헷갈리다 얘는 뭐야? 얘는 누구예요? 와 미친 놈 한개 안 넣었다 이거 아우 지겨워 오늘 하루 종일 일한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? 아, 언니들 제가 실수로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알죠? 사람이 또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잖아요? 나는 그냥 인형인 줄 알고 아까 좀 막대 는서 너무 죄송해요 언니들 제가 아, 이렇게 다 붙이고 있어요 아, <웃음> 저 모셔놨어요. 보이죠? 잠시만요. 아, 단단다. 단단다. 빨간 티셔츠 인형이 제이홉인데 누가 좀 알려주세요. 아까 누가 또 제이홉이라며. 초록이를 불러서 물어볼까요? 걔가 더잘 알겠지 뭐. 저번에 그 누가 보내주신 알아맞혀봐요. 이 사람 누구예요? 진. 제이홉인데? 진인데. 그럼 이 사람은 누군데? 걔가 제이홉. 아 둘이 가 바뀐 거야? 아, 네. 이거 봉지 뜯을 거야안 뜯을 거예요? 안 뜯을 거 뜯는 거 아니에요? 그래도 수술 다 시켜줄게요. 감사합니다. 제이홉이라니까요. 진이에요. 얘는. 얘가 진이라니까요. 제가, 제가 진을 모르겠어요. 어떻게 뭘 보고 하는데? 일단 이거 다이너마이트 했을 때그 의상. 다이너마이트 유비 찍었을 때 저는 다 깨뚫고 있있 g o i n 이거는 공간 t 안 t 고 간직하는 거예요? 왜냐 o i n g 제형 맞죠? t 음. 네. 어 이제 가요. o 어, 빨리 e I'm g o i n 감사합니다 to the h 빨리 s e I'm g o 니 n g to g 어 to the house. I'm